텍스트를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메뉴를 확장해서 텍스트라는 메뉴에서 보면 이제 애니메이트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처음에 변화를 시켜야 될게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그래서 이 포지션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지금은 우리가 원래 위치를 여기다 뒀고, 어, 아래쪽에서 글자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할, 게, 할 거니까, 변화된 위치를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 포지션의 y 값을, y 값이, 어, 이렇게, 어, 플러스 쪽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쭉 내려서 글자가 안 보이도록. 화면상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어드밴스드를 확장하고 쉐입이라는 이 메뉴의 방식을 먼저 우리는 부드러운 음, 한 번만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를 램프 업을 먼저 선택을 해나 볼게요. 그리고 램프를 쓸 때는 어떤 값을 쓰라고 했죠? 우리가 램프를 쓸 때는 옵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옵셋도 0, 100을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100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0프레임에서 옵셋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어, 최소값인 마이너스 100을 했다가 어, 시간을 한 2초 정도로 이동을 해서 엔드가 100이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죠. 근데 앞에서부터 차례차례차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 불규칙하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불규칙한 건 랜덤이니까 어, 여기 아래 보면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랜덤아이즈 오더만 체크를 켜주면 돼요 그럼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랜덤아이즈 오더를 o 으로 켜보세요 오프라고돼있는걸 클릭하면 o 이 되죠 자그 다음에 플레이해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하나하나씩 올라오는데 속도가 너무 일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감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is high와 low 값을 어, 둘다한50 이상으로 조금 올려보세요 50, 50 이상으로 자그 다음에 플레이해보세요 그러면 또한 가지 우리가 조절해야 될건 이것도 이제 같이 조절하면 돼요 어, o f f 이라는이 값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100으로 올라가는데 이두 개의 키프레임까지도 우리가 오른쪽 클릭해서 어, 벨로시티에 들어가서 어, 출발하는 속도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100이 되는데 처음에 속도를 빨리하면 얘네들도 저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벨로시티에 있는 이 값을 한70 정도 해볼까요 출발하는 걸 빠르도록 한70 정도 한 다음에 OK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 플레이를 하게되면 이런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죠어 어, 키프레임에 있는 velocity하고 어, 여기에 있는 is high low라는 값도 같이 사용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처음에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크지 않고 어,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트에다가 add에 들어가서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는 크기가 없어야 되니까 스케일 우리가 추가한 이 스케일 값을 0으로 낮춰봅니다 자그 다음에 플레이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크기가 작았다가 커지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 작은 게 이렇게 이제 지금은 보이고 있지만, 처음에는 잘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애니메이트 1번에 add로 들어가서, property에 opacity, 자, 투명도를 추가하고, 안 보여야 되니까 0%로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보이다가 점점 점점 선명해지는 걸볼 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나 이제 만들어지면 이 글자만 그대로 어, 이 레이어를 복제하는 거죠 컨트롤 l D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얘만 텍스트를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수정하고 뭐 필요하면 글자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하나만 완성이 되면 아래에 있는 글자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죠 원형 도형 툴 엘립스 툴을 더블클릭 해서 하나를 만들고 색상을 넣어줍니다 필칼러를 넣어주고 어, 스트로크는 없애버리고요 패스의 메뉴를 확장해서 사이즈를 항상 먼저 조절하라고 했죠 자, 링크를 풀어서 정비례 맞춰주고 다시 링크를 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를 마지막 정도의 크기로 이 정도로 좀 맞춰놓을게요. 이 정도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크기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에 크기가 있어야 되죠. 얘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 어 시간을 한... 10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해볼게요. 10프레임 정도 이동해놓고 1 그러니까 0에서 프0 10프레임 말하는 거예요. 10프레임으로. 그 다음에 10프레임에서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가 되고 0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크기를 0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커질 때 안쪽에서 또 하나의 원이 커지게 되면 구멍이 뚫리게 할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패스, 엘립스, 이 패스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이 엘립스 패스를 하나 더 복사하는 거죠. 컨트롤 D 하면, 엘립스 패스가 이제 1번과 2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시간상으로, 시간상으로, 아무거나, 늦게 출발하면 돼요. 자, 얘가 늦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스타트에 있는 이 키프레임만 살짝 늦게 출발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리버스 다이렉션이라는 이 방향성만 반대로 선택하면 구멍이 뚫린다고 했었죠 어 이건 패스와 패스가 두개 이상이면 어 구멍을 뚫어내기가 아주 쉬워요 즉 겹, 겹쳐있는 곳이 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성을 아무거나 하나를 반대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구멍이 뚫렸죠 자 그리고 플레이해보면 이제 이렇게 커졌다가 안에서 도넛 모양이 됐다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이때 렇게이 마지막에 이 키프레임이 끝나는 시간에서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프레임이 어, 너무 빠르네요 이 10프레임이면 너무 빠르니까 자 얘네들의 키프레임을 다 선택해서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한 20프레임 정도까지 좀 늘려보죠. 그래서 어, 얘네들이 나타나는 시간을 어,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10프레임은 조금 짧아서 너무 짧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프레임 즉 키프레임이 끝나는 시간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뒤에서는 안 보이게 그러니까 Alt와 대가로 닫힘 눌러서 레이어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복사만 하면 되겠죠. 이제 컨트롤 D. 여러 개를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D. 여러 개한 다음에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돼요. 옮기면. 이렇게. 그래서 복사해서 또 필요하면 옮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들만 추가 선택. s 프 i f t 누르고 클릭하면 추가 선택이 돼요. 그럼 얘네들만 필 칼라를 다른 색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애들만. 그 다음에 플레이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도록 어, 레이어의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나하나씩 시켜주면 되고요 그쵸? 또는 하나씩 하나씩 옮기기 귀찮을 때는 뭘 써요? 전에 스크립트 했던 스크립트 딜레이어라는 스크립트를 열어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옮겨주면 된다라는 말이죠.